두달 전에 관에 들어갔었다. 이유는 한 번씩 깔짝깔짝 뛰면서 혼란을 주는 인격들이 있었는데 원만히 합의를 봤다 얘거든? 얘 덕분에 두달 동안 많은 성장을 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 20대 초반, 무언가를 해내고자 상경했다. 수년을 고시원에 살며 내 딴에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딱히 없더라. 어느 날 시급 6천원짜리 전단지를 돌리다 통유리의 빛이 내 모습을 봤는데 호황된 꿈을 쫓으며 돈에 허덕이는 김벌레 한 마리가 있었다.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또래들 사이에서 도저히 내 모습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힘들었고 고시원 방안으로 파고들어 모든 빛을 차단했다. 무언가를 해내고자 했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졌고 오랜 시간을 고시원에서 은둔했다. 그리고 지금 31살이 된난 어느 한 남자의 고시원 문 앞에 있다. 문을 연니 바퀴벌레들이 퍼져나간다. 혈흔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구더기들은 번데기로 변해있다 이분은 숨이 멈추고 열흘 후 발견되셨다 아... 아버지 뻘증되시고 건설일을 하셨는거 아, 같다 음? 어... 고독사... 문득 청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버리면 결국 다손 놓아버리는게 아닐까 20대 우울감과 무기력에 잡아먹혔던 난 제대로 몸을 씻지 않았다.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아 표면이 다 썩어 들어갔고 방 청소를 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술을 들이부었다. 인생이 밑바닥으로 쳐박는데 이유 모를 쾌감을 느끼며 이러다 끝까지 다 놓아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떠난 분들의 빈자리를 특수 청소하는 영상과 글을 봤다. 고독사하신 분들의 혈흔을 닦아내고 바퀴벌레와 구더기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시치가 베인 장판과 도배지를 꼼꼼하게 다 뜯어낸 작업들을 보며 참 신기하게도 그 어떤 누구의 조언에도 유명인들의 동기부여 영상에서도 무감각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이 움직였고 난 다시 내 몸을 깨끗이 씻고 방을 청소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플레이했다. 내가 언제 한번 님들에게 고민들 하나씩 있냐고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적 있거든 항상 길길거리며 장난치던 님들인데 내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무거운 고민들이 많더라 몇몇 분들은 댓글을 작성했다 삭제하시더라 닉네임이 눈에 익을 만큼 나에게 무조건적인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가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인생이라는 게임을 잠시 일시 중단 하신 분들에게 견뎌내라, 죽지마라, 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근데 10분 정도만 바이오 해저드 김세별 채널에 들어와서 청소 영상을 봤으면 한다